엄마 밑에 저 쇠고랑 저땡겨봐 이거, 이거, 뭐、 이거 <놀라> <놀라> <이게> 뭐야 <놀라> 선물. 여기 아, 이에는 선물이에요. 이게 들어. 게리가참로 골고루 하십니다 <놀라> 진짜, 골고루 한다. 이걸 어디서 만든 거야? 짠! 짠! <웃음> <웃음>